7월, 나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나는 어떤 행운을 잡아야 할까요? 7월의 종합은 지금부터 타로카드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 리딩은요. 7월 종합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달의 흐름이 어떤지 쭉 알아보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살펴본 뒤 실마리와 잡아야 할것 그리고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참 그리고 애정운은 여기 우측에 있는 가드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으니 애정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치워주세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신 뒤에 숨을 후 하고 내쉴게요. 천천히 천천히 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카드 혹은 인형 내 마음이 끌리는 것딱 하나만 골라볼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른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1번을 뽑으신 분들의 한달 동안의 운세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요... 무언가 중요한 시험 혹은 견뎌야 될 시련, 그것이 아니라면 이직이라든지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신 분들이 이 번호를 많이 뽑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초순의 그림을 보면요. 누군가와 다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쫓기는 느낌이 들고요. 내가 잘할수 있을까?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찬 시기인데요. 중순쯤이면 나에게 어떤 목표를 향한 여정이 마치 영웅의 싸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웅의 싸움이라는 건 사실 별것이 아니라 영웅은 여러 시련을 거쳐 이 용을 해치울 때까지 너무너무 어려운 시련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쫓기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짐작해 볼수 있을 것은 중순에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순에 두근거리는 만남, 계약 혹은 어떤 일의 성사를 의미하는 연인들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것으로 볼때 초순과 중순에 고생을 좀 하지만 하순에는 결실로를 맺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타로카드를 볼때 유의해야 할 점은요. 마지막이 좋은 결과 카드를 하기 위해 나의 어떤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이번 달은 초순부터 중순까지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한달 동안의 인간관계는 어떠, 어떨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카드 세장으로 알아볼게요. 가족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네요. 멀리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저런 멋진 성에 살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근사한 집들을 보면서 종종 하는 생각들이죠. 가족의 기대가 큰건 좋은데 그런 기대 때문에 내가 조금 피곤해지겠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내가 큰 사람이 될 거라 믿고 있으니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좀 넘겨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여기 카드에서 보시면 요 아주 튼튼한 성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이번 달에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괜찮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이 감정의 잔, 에이스 오브 컵이 나온 어떤 공적인 영역, 사회생활, 학생분들이라면 학교, 어떤 공적인 영역에 대한 카드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번 달만큼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잔은요. 정직과 순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그 결실도 이룰 수 있고 오히려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할수 있으니 이번 달은 인간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 적을 수 있겠다. 다만 부모님의 높은 기대 때문에 내가 피곤할수있는 여지는 역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의 실마리를 알아봅시다. 무엇을 잡아야 하고 어떤 것을 놓아야 하고 이번 달을 풀키 실마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달에는 나에게 용기가 많이 필요한가봐요. 이번 달의 실마리 카드는요. 완드의 왕입니다. 이왕 카드가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은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좀 낙천적일 필요가 있다. 필요 이상으로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요. 다만 초순부터 중순까지 내가 집중하긴 어려울 순 있겠어요. 많은 유혹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놓아야 할 것은 유혹의 카드. 만약 이번 달에 내가 중요하게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난다면 하순에그 좋은 카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오는 이런 유혹들은 멀리하시는 게 좋고 잡아야 할 것은? 이 카드는요. 어떤 정제된 아름다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해요. 잔잔한 수면처럼 말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마구 달려들기보다는 한번더 차분하게 생각해보세요. 특히 저는 좋을 때보다 나쁠 때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 우리가 나 자신이 너무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때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세요. 아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나를 야단치고 있구나 그러면 안되는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낙천적인 마음은 내가 무슨 일을 할때할수 있다라는 것도 포함하지만 나를 관대하게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도 포함되니까요. 그점 유의하셔서 이번 한달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7월 한달 동안의 종합 운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확인해볼게요 초순에는 일단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약간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물론 영원하게 힘들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잠시 돈이 묶여서 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좀 내가 내 지갑을 꽉 잡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행히 중순에 나는 중심을 잡습니다. 검의 여왕이 나왔죠. 물론 이초순에 했던 나의 고생, 마음고생이라든지 혹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약간의 고생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거기서 중심을 잡는다고 하고요. 초순에 일어났던 문제도 문제없이 중순쯤 마무리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지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순에 보시면 그동안 하던 어떤 일에 내가 갑자기 마음이 좀 떠날 수 있어요 이것이 꼭 연인을 떠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각별하게 내가 쏟아왔던 어떤 일 공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 마음이 좀붕뜰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나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결단을 갑자기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대인관계를 가리키는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에 담긴 뜻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카드들은요. 각각 가족, 친구, 사회생활 혹은 학교에서의 생활을 가리키는 카드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가족이 날잘 도와주겠어요. 내가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서포트해 준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광대가 묘기를 부리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번 달에는 내가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때 가족들이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정신이 좀 팔려 있어요 사실은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내가 힘들 때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 달은 약간 그런 달인것 같아요 나랑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너무 어울리는 것이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친구들에게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나에게는 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사회생활 쪽의 카드가 좋아요. 이 카드를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간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것처럼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내 마음을 확 끌어당기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테니 누가 나에게 사회생활 공적인 영역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번 달의 실마리 그리고 잡아야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도 함께 알아볼게요. 잡아야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된 인연이라고 하고요. 사회생활이든 아니면 친구관계든 오래된 관계일수록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또 다른 뜻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번 달 무심코 던진 어떤 호위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나에게 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정서적으로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것이 나의 미래의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요. 실마리는 이거네요. 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제 카드라는 것은요. 아주 많은 생산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당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혹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신에게는 많은 잠재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다 해요. 그래서 피해할 것에 이 연인들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자고 나는 좀 이번 달에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손에 잘안 잡히고 새로운 일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마음이 많이 흔들릴 텐데 당신의 마음 속에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무에 물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하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겨온 것이 갑자기 빛을 잃고 별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놓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내가 열매를 딸수 있는 일, 나의 이 아름다움, 나의 이 풍성한 수확물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7월 한달 동안의 종합 운세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초순의 나는 좀 감성적이네요. 내가 해온 지난 어떤 실수들 혹은 지나간 사람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잠이 잘 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무언가를 되뇌이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하지만 걱정은 하면 할수록 커질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 떠오르니 하순이 가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잊혀질 일이거든요. 중순쯤에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증명에 대한 카드이기도 하고 결사항전의 카드이기도 한데요. 나는 기꺼이 이 모든 일을 받아서 맹렬하게 싸웁니다. 다만 그러면서 건강을 조금 해칠 수 있으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고 특히 중순의 나에게 이렇게 일이 몰려왔을 때 계속 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순에 있을 이 많은 일들을 대비한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하순에는 그것들이 열매가 맺습니다. 여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란 요구를 받지만 그것에 당당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어떤 소득이 있다면 하순 쪽일 것 같고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도 하순 쪽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한달 동안 나의 인간관계는 어떨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가족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마치 아주 귀중한 도자기를 대하듯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가족들은 이번 달 내가 무척 소중하고 나를 잘 대해줍니다. 평소에 자주 싸우시는 분들이더라도 이번 달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쩐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를 증명해야 되고 결상전해야 하는 이 카드가 다시 나왔어요. 친구들이 갑자기 나에게 좀 몰려와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싸운 일을 내가 중재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고민을 가지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약간 피로함을 느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는 물러섬이 맞다라고 보고요. 반면 사회적인 면모, 공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직하기 좋은 때예요. 학생이라면 다른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때고요. 이동 카드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카드가 나오면 종종 이직 혹은 다른 직종, 혹은 내가 떠나지 않을 경우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이온다던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 있다면 하순 쪽을 노려보시는게 좋겠네요. 중순까지는 나의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하순의 여제 카드가 나왔으므로 나의 운이 아주 한껏 올라간 단계거든요.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든 어딘가로 가는 것이든 하순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실마리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이번 달 피곤한 건맞네요 사람들이 자꾸 다퉈요. 나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달라붙는 것 같아. 조금 내 마음이 노곤하고 힘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싸움에서 저는 3번분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좋은 계약을 할수 있다고 라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피해야 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저는 이 카드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동을 뜻하는 카드 그리고 상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 혹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마리는 역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인이 나왔어요. 이번 달 확실하게 나에게 와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흘려보내세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번 달은 좀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그랬구나 하고 넘기면 한달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한달 되길 바라면서 3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4번 분의 7월 한달 동안의 운세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초순에 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좋은 생각도 들고요.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계획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이번 달 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여러 계획들이 다잘될 것만 같고요.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를 테니 그것들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중순에는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펜타클 3는 나가서 놀기보다는 무언가 나에게 남는 것, 그리고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공부와 관련된 것, 그것들을 하기에 좋은데요. 함께 머리를 맞대면 이초순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휙 하고 떠오를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께도 초순에 내가 세운 계획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중순에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중순쯤에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직장에 다니시는 분,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학원, 스터디 그룹이나 어떤 공간에서 앞으로 내 미래에 있어서 내 어떤 계획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하순의 카드가 참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계 카드입니다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작든 크든 보상을 받을 거예요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 일을 진행은 해왔는데 꽉 막혀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일들이 해결이 될수 있으니 하순의 운이 참 좋네요 그렇다면 이번 달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카드 3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이번 달에는 아주 나에게 어떤 맹렬한 기운이 느껴진나 봅니다. 가족은 이런 나를 보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 자신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 가족들은 내가 하려는 것을 전적으로 좀 서포트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족관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어요. 다만 친구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카드가 나왔어요. 돈에 쫓기고 있죠. 친구 관계에서 돈을 혹시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거나 나의 돈을 가져가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좋게 좋게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돈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친구 간 돈거래는 사실 안 받는다 생각하고 주는 거기도 하지만 이번 달은 특히 조심하세요. 별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 돈을 노리는 나타,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생활의 카드 때문인데요. 적든 많든 보너스를 좀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때보다 좀 풍족할 거고요. 펜타클 10이 나왔죠. 나에게 재물의 운세가 좋은 한 달인데요. 금전운이 좋음으로 내가 어떤 보너스를 받지는 않을까 혹은 약간의 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실마리, 잡아야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어,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3개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미팅도 좀 자주 해보시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테니 사람 많이 만나보시고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 어떤 내가 나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 크게 피해할 것은 없다. 이번 달 운이 아주 길하다라는 의미가 이세개 카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 만난 사람 중에 나를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 더 높은 공간으로 데려갈 누군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그곳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잘될 거예요 라고도 하지만 내가 다른 기업 좀더큰곳 그런 곳으로 가게 될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달에는 윗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보네요. 아까 약간의 보너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좀 따뜻따스하게 대한다면 이번 달 걱정할 것은 크게 없겠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7월 한달 동안의 종합 운세의 흐름이 들어 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초순의 나는 어떤 매력적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 어느 정도 위험성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족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장소를 옮기지 못하는데 좀 멀리 있는 데서 일하라는 제안이 왔다던가 내가 좀 도전을 해야 할 만한 그렇지만 꽤 탐나는 무언가 말이죠. 그래서 중순에 나는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때로 저는 이것을 오도가도 못하는 카드라고도 불러요. 이 카드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도 라 하는데 생각의 전환 이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얽매어 생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초순에 나에게 온 어떤 제안, 혹은 나의 어떤 생각, 어떤 달콤한 무언가 때문에 나는 꽤 고민하는 모습인데, 하순이 오면 기다리던 소식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드를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심판카드는요, 인간의 심판의 날, 그 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카드인데 그런 만큼 내가 해온 무언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순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 제안이 끝났다는 소식일 수 있고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 기회에서 오는 더욱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있으니 나의 행동을 좀더 주의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번 한달 동안의 대인관계가 어떨지 카드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문제는, 이번 달 문제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나를 자꾸 붙잡는 느낌. 어쨌든 이번 달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가족 중에 누군가의 일을 도와야 해서 나를 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있다면 아주 친한 친구랑 더 깊어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카드는요. 연인을 만나는 카드인데요. 사실 연인 정도로 좋은 친구, 그것도 막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좋은 친구라면 얼마나 좋은 친구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겠고 나는 거기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번 달은 친구가 나의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의 카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네요. 딱 중간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워드의 왕이 제 상사라고 상상해봤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엄격해요. 물론 나에게 부당하게 굴지는 않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성과는 딱딱딱 딱딱 주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융통성 하나 없이 딱 정도만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회생활에서 나에게 이렇게 완벽한 것 그리고 절차를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약간 숨막혀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내가 꼼꼼하게 일을 할수록 이 사람의 신임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일을 할때 무슨 놓치는 실수가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공부를 할 때도 빠뜨리는 게 없는지 바로 이 왕처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의 실마리 잡아야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어쩐지 그동안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내가 해왔던 어떤 일, 어떤 학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나요? 이카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기다리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돌기 시작했다. 이 좋은 잔들을 두고 왜 돌아서는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고 포기했던 일, 공부,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력적인 제안이나 내가 무언가 지원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도전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지금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